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인스턴스 던전인 영원의 섬이에요. 영원의 섬은 10인 공대로 진행하는 던전으로 단일 보스만 등장하기 때문에 클리어 시간이 매우 짧은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10명인데 보스는 한 마리라서 아이템을 먹기가 좀 힘든 편이에요. 그리고 1일 입장을 쓰는 3회이며 해방된 차원의 달빈 주문서를 사용해 초기화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필요한 개수가 증가해요. 10명의 구성으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팀에 참여하거나 직접 팀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딱히 장점 제한은 없고 세판 혹은 단판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잘 보고 가입해야 해요. 만약 세판 팀에 참여해서 한판만 하고 탈퇴한다면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될 거예요. 팀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는 세력창에 홍보하는 것이 좋아요. 공부하는 방법은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자신이 속한 팀의 모집칸을 클릭하면 채팅창에 링크가 걸리며 다른 사람이 이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팀에 참여하게 되니 팀원이 금방 모일거에요. 팀원이 전부 준비 상태가 되면 잠시 후 던전에 입장할 수 있어요. 영원의 섬에서는 분초돌 및 잡팬들을 습득할 수 있으며 별표 임무 또는 왕녀 반지 퀘스트 때문에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퀘스트를 위해 꼭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고생을 좀할거예요 던전에 입장하면 앞쪽에 있는 포탈로 빠르게 이동해주세요. 아마 모든 공대원이 보스방에 진입했는지 확인을 안하고 바로 시작할거예요 보스방에 진입하면 중앙의큰 지팡이를 활성화해주세요. 그러면 변기물 내려가는 것처럼 물이 빠질 거예요. 물이 다 빠지면 중앙에 구슬 하나가 있고 이것을 사용하면 보스가 나타나요.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 동안 체력발을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입찰 방식을 자동입찰로 변경해주세요. 왜냐하면 빠른 진행을 위해서 보스를 잡고 루팅 후 바로 나가기를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스의 패턴은 어려운 것이 없어요. 10명이 그냥 뚝까 패면 패턴이 나오기도 전에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간혹 즉사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즉사기는 바닥에 철도 표시가 나타난 후 파도가 지나가는데 파도에 닿으면 그냥 죽는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왕녀반지 퀘스트를 진행 중이라면 던전에서 나오기 전에 꼭 루팅을 해주세요. 퀘스트템은 직접 루틴을 해야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만약 새판을 진행하는 팀에 가입했다면 던전에서 나온 후에 다시 준비를 눌러주면 돼요. 개인적으로 영원의 섬은 보스를 잡는 것보다 사람을 모으는 게더 힘든 던전이라고 생각해요. 끝